t h a n you. 다스베이다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우리 박주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웃음> 그 파파이 시절부터 거의 의원을 만들었지 우리가 <웃음> 초선 때는 최고의원 1등을 하질 않나 재선의 이 당대표를 출마 했어요 그래서 파파이 시절부터 다스베이터까지 쭉 보신 분들은 그 자체를 굉장히 뿌듯합니다 호감이 충만한 상태예요 이미 그러나 <웃음>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꼭 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대선 임기를 막 시작했는데 정말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커리어 관리 차원에서 나나뭐 제가 출마 선언을 한 뒤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어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지금 총수가 네.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이 어,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네. 재선 되자마자 당대표를 출마하는걸본 적도 없거니와 나이로 그렇고 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한 2주 좀 넘는 기간을 고민을 했었어요 주변에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험 많은 중진 의원님들한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00이면 100다 만류했습니다 나가면 안 된다고 그 공통된 이유가 뭐였어요 공통된 이유는 뭐였냐면 워낙 훌륭하고 강력한 두 분이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또두 분이 그냥 단순하게 출마 선언만 한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 예, 첫 번째 어. 그래서 이미 구도가 짜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상황에서 박주민 이가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그나마 니가 조금 들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잃어버릴 것이다 수년간 넌 앞으로 난쟁이로 지내야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당내에 어떤 조직이나 세력 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팔이 짜져 있는 곳에 뛰어들어서 그 판을 흐트러 릴수 없으니 매우 낮은 대회원 득표를 얻을 수도 있고 그게 계속 경력으로 따라붙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편없는 성적을 거둘 것이다. 하나. 두 번째는 당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원튼 원치 않든튼 적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떨어져야 되고 어떤 분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떨어진 사람이나 또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과정이나 적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룹들과 강,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것이다 음. 네. 박지원 의원이 왜 탈당했어요 전당대회 때 문재인은 대선 후보하고 자기가 당대표하겠다고 불이 부딪혀서 40몇 대 40몇으로 문재인 당대표가 탄생한 거예요 거의 절반까지 왔죠 그때 판이 확 갈려지면서 그 상처가 봉합되지 않고 결국 탈당까지 가서 안철수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인영 의원 당대표 출마했다가 그 뒤로 좀 고난의 세월을 보내셨죠 <웃음>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네. 그렇게 외면당할 수 있는 상황이 차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 의원들을 그래서, 상대로도 네. 선거운동을 하고 대의원들 상대로도 선거운동을 하니까 네. 그리고 누군가는 쟤는 안돼 라고 얘기를 할 테고 또 저도 선거운동에 격해진다면 아 저분보다는 저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반도 없는 네. 재선 어막 시작한 사람이 그 싸움판에 들어가서 그렇죠. 걱정이냐 걱정 그렇죠 그래서 어백이면백다 100 만류했습니다 당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 이런데 이제 한간 또 세간에서는 몸짓불리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하고 이 세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음. 사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고 주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는 네. 입지를 잃을 것이다. 오히려 잃을 것이다. 바깥에서는 네. 입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 네. 아니냐. 네. 당내 선거를 아는 사람들은 입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보박에 음. 가까운 건지를 그쵸? 아는 거죠. 이미 몇 차례 경험도 있었고. 네. 제가 그 결심하기 전에 저희 보좌진들한테 개인 텔레그램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 의견을 달라고 그랬어요.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웃음> 본인의 보좌관들조차. 네, 네. 저희 보좌진들조차 안 됩니다. 이거는 상처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향후에 하고 싶으신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간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보좌관들이 미워서랬겠어요? 걱정돼서 했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냐 이거죠. 그 얘기까지 갈려 그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웃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느냐. 최근에 좀 당이 많이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영과 그것을 통한 총선 승리라는 제가 속했던 지도부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176석이나 가진 정당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이 들고 또 이런 고민을 풀수 있는 어 방법은 뭘까. 또 그러려면 당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출마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고 몸짓불리기 아니냐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넌 어차피 나가도 1등은 못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 2등 해가지고 입지 마시다는 네,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이길 수도 있다. 이길 것이다. 당을 진짜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바뀐 당으로 새로운 시대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라 마음이 또 강하게 또든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각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마 선언문을 써서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문재인 씨의 핵심은 총선은 승리했는데 180여석으로 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이 시점에 지도부도 바뀌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한 그림이 있어. 이대로 가봐야 돼. 그거를 나는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그림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당면하는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건 기본입니다. 잘해야죠. 아까 이낙연 후보님도 이제 정기국회를 맞아서 개혁입법을 하겠다. 이거 다 기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웃음> 그거 하고. 네. 어떤 분은 안정적으로 개선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세사람밖에 없는데 김부겸 <웃음> 그 기본이고 근데 저는 그거 넘어선 역할이 필요하다학 그러니까 김부겸 생각해요. 의원이 말하는 관리도 기본이고 네. 위기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낙연 의원도 기본이고 네.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176석을 주신 의미는 사회를 한번 확실하게 바꿔보라는 의미가 아니셨을까 조금씩 바꿔서는 안 되고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그런 청사진들 그리는 과정과 그 청사진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가면서 진짜 시대를 한번 바꿔보라고 그 정도 의석을 주신 거 아닐까? 안정적 관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줘야 된다, 지금. 네. 예를 들면 그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포용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높이고, 그죠? 이런 과정을 민주적으로 이끌고 그러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좀더 심화 발전돼야 되고 한반도에는 항구적인 어떤 평화가 어 찾아오면서 이런 과정들이 평화 속에서 진행돼 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문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건 예. 문 대통령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제가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왜, 왜 웃으시죠 <웃음> 똑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어 아주 부드럽거나 매끄럽지 는 못했습니다.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고용성과 네. 혁신성에 맞는 교육체제로. 네. 어 이런 것들을 인연 꾸준하게 국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생산해내고 또 생산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설득하는 과정을 당이 수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는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현안을 대응해야 되고 각종 터지는 이슈들을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당이 운영 방식이나 태세를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안정적으로 2년간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뭐 소득주도성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뭐 포용성, 뭐 혁신성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2년이 채안 남았어요 그 방향으로 쭉 갔는데 그 지금 하신 얘기는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얘기거든요. 당대표가 본인이 된다고 해서 확 바뀔까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요. 1900년대 초에 생긴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내전도 겪고 소련하고도 전쟁을 치릅니다 굉장히 피폐해졌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1960년대에 사회적인 대타협을 합니다. 뭐 여러 어 사회 세력들 뭐 경제계, 노동자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대타협을 이룹니다. 그 대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청사진을 30년간 꾸준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176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동안 고치기 어렵고 바꾸기 어려웠던 과제들을 사회적 대화를, 대화의 장을 열어서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전 176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120몇 석이나 뭐130몇 석일 때는요, 저희가 어떤 법이나 제도를 바꾸겠다, 대화를 해보자, 사회적으로 한번 합의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다 코웃음도 안 쳤어요. 왜냐하면 음. 120, 법을 통 수가 없으니까. 예, 120몇 석이나 130몇 석으로는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 뜻은 조, 좋으나 내가 왜그 자리에 가야 돼? 내가 왜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176 석은요, 정말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 대화를 열수 있고 그런 부기록 국가들이 했던 사회적 대타협을 할수 있는 힘을 갖춘 의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진짜 능동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여는 거죠. 그래서 교육 개편정책의 끝판왕을 한번 만들어보자. 뭐 복지도 그렇습니다.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논의는 많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뭔가 대화를 해본다든지 비전을 제시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2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열자. 우린 힘이 있으니까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해서 진짜 시대 한번 바꿔볼게. 할수 있어요. 당의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어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사회의 진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기 극복을 통해서 또는 대선하의 안정적인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애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 대선 후보를 잘 관리한다든가, 대선을 이긴다든가, 당장의 중요한 현안이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 대한민국은 어떤가에 대한 그림을 176석으로 그릴 수 있지 않냐. 그릴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당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후보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김부겸 후보 어떤 후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웃음> <웃음> 그 임무 설정 너무 좁은 거 아니냐 혹은 이낙연 아. 의원이 좋은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당대표를 잘해서 위기를 극복해서 그것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그려지느냐 나는 이 176석의 기회를 잘 살리는 당대표가 되겠다 네. 잘 해석한 거죠 제가 지금? 잘 해석하셨고요. 뭐 계속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한번 이기는 민주당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뉴딜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36년간 10번의 대선에서 7번을 승리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원래 소수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어내고 미국 사회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로 전환시켜요. 그무렵의 그 대부분의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이 지금 해야 될 역할은 한번 이기는 게 아니라 열번 이길 수 있는 기틀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76석의 의미는 저는 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못하면서 다음 대선에 우리한테 표를 주시면 좀 사회를 바꿔보겠습니다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76석임에도 불구하고 노 사장위원회에 민노 총은 나가버렸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통합당이든 사회 각 주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져 와야 되는데 핀란드 60년대에 다 모여서 30년 계획에 쭉간 것처럼 우리가 그러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 have a d r 그데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만 하더라도 조금 조금 입시 제도를 바꾸는 식으로 계속 땜질식으로만 음. 하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새로운 어떤 플랫폼 경제 그런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한다 우리 교육이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음. 이제는 진짜 한번 큰 변화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이 꿈을 저만 가졌던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가졌던 꿈입니다 노무현 음. 대통령님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쓰시다가 다못 쓰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 서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인권변호사 해봤는데 안 되고 그래서 야당 정치인 해봤는데 안 되고 여당 정치인 해봤는데 안 되고 대통령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시민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결국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가 변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시민들이 합의해 준그 한계 테두리 안에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민으로 돌아와서 그 사회적 합의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다 해서 진보의 미래라는 책을 쓴다 그리고 민주주의 2.0이란 토론 게시판을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어 사회적 합의를 지금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서는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돼 있는데 이 합의를 변화시키고 이런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전는 당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긴 호흡으로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말단 조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위원회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어, 그런 사회적 합의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해요 음...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버티기 어렵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산율만 봐도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 한 명도 안 낳잖아요. 큰 틀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변화를 추동해내는 주체는 당이 돼야 되고 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꼭 당대표가 해야 됩니까? 당대표 가 많이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진후업으로 그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또 당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낙연 김부겸 뭐두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본인이 그 당대표의 참모로서 당 전체의 브레인스토밍을 촉진하는 역할 매일매일의 정책 현안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고 절로 가야 된다라고 어 나치판을 그려주고 그런 역할인데 그거는 당대표가 아니어도 동의하는 당대표가 있고 본인이 그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 아니냐 듣다 보니 그렇게 역할 분담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당대표가 제일 중요하죠 저희 당은 이제 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네. 이낙연 김부겸 두 분은 요 얘기를 해도 안 당대표로서는 그 방향으로 안갈것 같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낙연 의원님이, 후보님이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다음 프로세스가 뭐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이제 사실상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당은 이 시기에 2년 정도의 장기적인 흐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음.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듣고. 실제로 뭐 의원들과 얘기해보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당원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큼이나 또 필요한 게이 당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후보들 이 당의 뒷받침과 함께 대선을 이기고 정권을 연장해야 지금 말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박주민이 그런 비전을 가진 건 좋아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떨어졌어 이낙연이 될줄 아는데 그래, 박주민이 그리는 그림 미래를 위해서 이낙연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낙연 개인이 받게 되는 타격 뿐만 아니라 당이 가진 자산이 받게 되는 타격. 아, 이거 당대표도 안 돼? 하면서 아마 지지율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걸 본인이 책임지어야 할 일은 아니에요.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을 떨어뜨린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그 저의 출마를 걱정하셨는 각 걱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그거죠 박주민 좋은데 주자라고 해봐야 한 줌이에요 이게 50명이 아니거든 그중에 기껏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함께 키운 주자들이 여기까지 가 있는데 그거를 당대표 해보고 싶다고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줘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낙연 후보가 주자로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그런,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다음 대선도 이기고 그걸 넘어서서 계속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보자.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의 역할을 당이 제대로 한다면 저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대선에서 한번 이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이 그랬듯이 계속 이기는 2, 30년 이상 계속 이기는 그런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설득되는 사람도 있고 그 걱정이 계속 머리에 맴누르는 맞습니다. 사람도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박주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우려예요 이게 박주민 당대표대 매력적일 수 있겠는데 생각하면서 동시에 되는 우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해 본 거거든요. 난그 이게 얘기해봐 소용없어. 다 정답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우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 박주민 당대표가 당선됐다. 어, 대단한 파란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웃음> 박주민에게는 그리고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에게는 좋은 기회 근데 그럼 대선 어떡하지? 근데 음. 이거를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당이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 끝날 때까지 정말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당의 역할을 쫙 해줘야 됩니다. 동시에 이 당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2년간. 그게 안 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낙연 의원님이 후보가 되셔도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못 맞추고 당이 176석이나 줬는데 뭐야 아무 역할을 못하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신다면,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어차피 이낙연 대표가 되더라도 남은 음. 3월이면 그 이제 대권주로 나갈 사람은 당권을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퇴할 거잖아요. 그때 당대표가 되면 안 됩니까? <웃음> 그때는 이제 2개월 있다가 전당대회를 열게 되고요 5월에 다시 7월에 대선 후보를 정하는 전당대회를 또 하게 됩니다 5월에 당대표가 되어서 지금 말한 거를 해나갈 수는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개월을 잃어버리고 네.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전당대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대선 후보가 뽑히면 아무래도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그쪽 부분을 서포팅하는 식으로 역할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월치 않을 겁니다. 당대표가 되고 싶은 박주민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묻게 되는 질문들은 이런 거. 네. 딴데 가도 비슷한 질문을 받을 거예요. 공통. 질문을 계속 받아요. 답변을 듣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한표 던지는 거지. 아니다 싶으면 다음에 나오세요 하는 거고. 음.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김부겸 의원하고 박빙이더라고요, 어. 보니까. 그죠? 네. 어. 아직 근데 두분 다, 그, 이낙연 그 의원에 비해서는 한 2분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같더라고 네. 네. 마지막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다. 네. 제가 가장 늦게 출마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김부겸 의원님을 앞서는 수치도 나오고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좀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발적인 지지자들의 모임을 제가 자주, 어, 맞닥뜨리게 돼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도 와달라서 가봤더니 애기 엄마가 애 둘을 이렇게 안고 오신 분도 계시고 회사원 이제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모임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자발적으로 뭔가 당이 바뀌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에너지를 좀더 모아 나가면 저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풀뿌리 밑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광주를 가봐도 제가 깜짝 놀란 게전몇명 모여 계신 줄 알았더니 카페 하나를 통으로 빌려 가지고 아... 계시더라고요 이낙연 의원이 가면 체육관을 빌릴 거야 아마 근데 <웃음> 원래 이렇게 부르면 좀 취업해주는 얘기도 좀 해주고 힘내라 뭐 이거 아닌왜 계속 길을 죽이시는 줄알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페이지가 하나 개설되어 있는데 8500명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저도 몰랐고 저희 보좌진들도 몰랐어요. 저를 응원하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 거고요. 어... 뭔가 좀또그얘기하실려죠 이낙연 후보면 8만 5천 명이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언더독이 갖는 장점이 있어요. 음... 아무도 아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응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발적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게 바람을 타면 막 역사를 만드는 거지 <웃음> 바람을 좀 타고 불을 확 지피려고 다스배다 놨던 데 계속 지금 길을 죽인 <웃음> 주기... <웃음> 똑같은 질문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길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잘 답변해 보시라고 한 거고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모아서 가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 결코 외롭지 않다 어, 나 혼자 박주민을 응원하나 다딴 후보 응원하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외로 많다 예,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시고 박주민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웃음> <웃음> 네. 만약에 대표 낙선하면 서울시장 출마합니까 자, 그, 그, 그, 질문도 계속 많이 받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고민의 경로와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집을 불려서 뭐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제가 고민해왔던 과정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장 나갈 리는 없다? 예, 네, 지금 생각이 전혀 없고, 넌 어차피 2등이야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저 1등 한다니까요? 당대표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1등했으면 <웃음> 대통령 수백 명 나왔어요. <웃음> <웃음> 자, 네. 그러면 서울시장 건너뛰고 바로 대권에 도전하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당대표 나온 거고 당대표 됩니다. 어, 당대표 안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을 분들에게 됩니다. 제가 서운하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서운하다.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웃음> 많이 응원해주세요. <웃음> 아...